이거, 집에 가져가려다가, 그래도, 그, 그, 이모님이, 아! 어? 무슨 소리. 여기 음식, 솜치가 진짜 좋아요. 이, 봐봐. 와. 음, 이거 덜어서 먹고, 오, 어, 손가 김치 음, 여기, 부산에, 이렇게 해운대 한금 한근... 한국마차라고 있거든요. 한국마차. 파김치! 여기 김치는 진짜 오리지널이에요. 요즘에, 그 뭐고, 이거 뭐, 배추 씨발 발로 밟고, 막 중국김치들 막좀 무섭잖아. 어제뭐 시켜먹겠잖아. 여기는 진짜 안전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잘안 받을걸요, 김치를. 운 좋으면 아마 될 거고 운이 안 좋으면 안될 거고. 아, 뭐야. 아, 짐이. 이거 또 뭐야? 하, 맛있겠다. 어 음. 이거, 이거 간장 두부조림이네요 야이 음식 솜씨 이러니까 잘 되는 거야 거기가 거기가 잘 되거든 이모님 음식 솜씨가 있어 이거 봐요 이야 이건 도라지 진미 언니 앞접시 잠깐만요 반찬 당겨 그만한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그리고 여덟 개. 그다음 햇반 세개 돌려달라 그래. 이거는 진미. 어머 소고기 장조림이에요. 어떻게 너무 고맙던 한고마차 반찬들이에요 너무 맛있겠죠? 아. 승부의 세계는인정합니다 명언이랑 공주랑 이렇게 뭐 먹도록 하겠습니다 반찬으로 음. 반사는 따로 팔지 않을걸요. 근데 거기 뭐가 맛있냐면 조기구이가 졸라 맛있어요. 와, 조기구이 조기 좋아하시는 분들 거 가서 한번 먹어봐. 조기가 진짜 맛있어. 두부전골도 맛있고 김치전골도 맛있고 다 맛있어요. 근데 김치가 맛있어. 김치가. 김치는 따로 팔걸요. 주문도 될걸 인터넷으로. 그뭐 일단 먼저 전화하는 사람이 삼빵이에요 그래도 이 방송 보시고 전화해서 또열 포기씩, 스무 포기씩 그어 주문했으면은 판다 하더라고. 감사의 의미를 주신 거예요, 진짜로. 어, <웃음> 엄마. <웃음> 잘한다. 오늘 센스가 어때? 나날이 이렇게 센스가 있어서요. <웃음> 저요왜 들고 왔네요. 네. 먹어야죠. 잠시만요. 내가부터 <웃음> 네 쪽부터 덜어요. 네부터게요 아니야. 덜면 네가 뚜껑을 닫아라. <웃음> 아 예. 어, 그렇죠. 먹을 만큼만 덜고 어때요? 먹을 만큼만 덜고 더 먹, 다먹어 그입에넣물어보러 이거 노 이거를. 요거가 들어야 내가 다이게 그럼 거를 이거를. 만음진이채를이거이찬을 이거를. 지거를금거를이모가이이 뭐 어? 이거 뚜껑이 이거 아닌가? 잠시만. 까만 깨가 부러져 있는 게 아, 이거네요. 그냥, 그냥 도라지. 뭐 정성이다. 진미까지 그죠? 정성 정성. 까만 깨가 여기 있다. 두부조림? 어세세계이 세계는 이세계이세계 세계는 이세계이세이이 세계는 이 세계는 이 세계는 이이이이세이세이세는이 세계는 이 세계는 이지는 접시 담다 배차겠어. <웃음> 음, 바깥줘 엄마가 이거 같은 이게 무거운가? 오늘 뭔가 집밥 느낌이네요, 여러분. 음, 두부 조림. 이게 막갈리나겠다. 어, 진수님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하세요. 내일 출근이에요. 음... 파이팅. 이게 어제 <웃음> 어, 바빴어요? 저기요 약속은 뭐라고요? 왜 그래도 약... 병원 같잖아 약속은 소중한 거예요 내일도 하고 니약거다 네 했잖아요 술도 마시고 들어오고 너무 남기네 어차피 됐어요. 뭘 쉬는 거 날짜가 없었어요 글줄근 했잖아요 군소리 그래. 없이 대안의 권하로서 다음 주에도 보직해 보겠어요 다음 주엔 바빠요 아 그래요? 네 다음 주엔 바빠요 아, 집에 갔어? 네. 다녀와야 돼요. 바다음치도 찍어보겠어요. 쏘는지? 어머 뭐, 달랑모. 송박형지. 뭐. 세 명이니까 세 개. 안 먹는 사람도 지 않을까요? 제가 먹으면 되죠. 이 반찬이 말 많은데. 응, 그짜버뒤져도 그래. 뭐 먹을 수 있어. 음. 맛있겠나? 음. 맛있겠다. 맛있죠. 자. 한산데 <뢰쳐> 밖에 바빠요? 밖에 비가 앞으로 내려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내려요. 입니다. <웃음> <웃음> 우리 자가 조금 더 내려야 됐잘 보이죠? 잘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밥이 오면 <그냥> 먹방 시작게요더 이상 <웃음> <다> 놓은 거예요? <웃음> 네. <제> 허리가 길잖아요. <웃음> 음. 오 장조림 맛있어. 돌아주부터먹어래 <웃음> <도라지부터> <웃음> 여기 음식이 다맛있 지니공주님 이집그집 그 맛있었죠 김치찌개 존맛탱구리죠 가보셨대요? 응 음, 가보셨다 어, 고객 근데 다 맛있어 두부정골도 맛있고 벌 스무맛집이에요 음. 아침에 가도 맛있는 집이에요 어우 너무 맛있다, 뭐야. 팝인줄 i n g dreams, come on, come 매콤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o m 매버 근데 매운 김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세요. 트라이 트라이. 아까? 어머 손톱도 무서워. 뭐가? 응. <웃음> 음, 붙인 거예요? 응제껍죠 응. 동숲당 베베는 어때요? 아직 모르겠어요 <웃음> 일하는. <안. 웃음> 근데 텐션이 좋던데 밥 주세요 <웃음> 여안주집이요 여러분. 봐해밥주 나, 아. 나, 정하 언니 안녕 그래 유부반찬이 무슨 맛일까? 고기가 들었어 밥 오기 전에 다 먹을 것 같은데 <웃음> 두부 아니야? 유부가 아니면 두부 두부 같은데? 두부에 고기가 있어 안에 맛있어 이 어, 뭐야 이거 네. 빨리 빨리 어우 가끄 어우 가아 졸라 맛있다 이거 뭐야 와 신기하네 이거 맛있어 음잘 먹겠습니다 황금마차 이모 감사합니다 이모 너무 고마워요 응. 지은손님 슈퍼채팅만 5천원 감사합니다 파이팅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을거예요 기분이 좋네요 식사하시고 커피 드세요 아 어, 어, 감사해요 지은손님 미쳤다리 진짜 맛있어. 그 o o d 달아. b 신해 보여. 이거 이거 껍데기 좀 m m 주면안 돼요? m m Mmm. Mmm. m m 맛있지? 맛있겠지? 사례대로 <웃음> 여기서도 먹어봐야. 돼 맛있는지 알죠? 사콘다콩. 음. 식밥이다. 진짜 알죠? 사고기닭고 음. 씹밥이다 진짜 완전 오네요. 자 이렇게 팔아도 되겠다. 백반으로. 백반 좋은 반찬이 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 백반 얼마 받아야 돼? 많은 받아도 난갈것 같다. 그러니까 국도 하나 들어갈 거 아니야 백반 이렇 음. <웃음> 먹고 조절했지. 이거 먹었죠? 일단 내려 가야겠다 음 맛있어 달달하면서 살짝 간장 느낌도 나고 간장은 그 색깔만 살짝 낸것 같고 그냥 이거 약간 단짠? 맞죠? 단짠이에요 단짠 응. 뭐 너무 맛있어요 아, 괜찮아 다 상상은 되는 맛인데 맛있어 파김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타면법도 같은지. 음. 알송. 너무 맛있어요. 아. 음. 오. 김포라님 감사합니다. 음. 김보라님 슈퍼 채팅 5만 원 감사합니다. 언니 저는 슈퍼 채소벌아 생각했는데 정말 제가 하고 있네요. 장추자료과 키웁키웁 항상 육퇴후 기분 좋은 혼자 마의 시간 언니 영상이 있기에 가능하답니다. 언니 장추자답게 항상 파이팅. 너무 좋아 언니 저는 슈퍼 채소벌아 생각했는데 정말 제가 하고 있네요. 장추자료과 키웁키웁 항상 육퇴후 기분 좋은 혼자 마의 시간 언니 영상이 있기에 가능하답니다. 언니 장추자답게 항상 파이팅. 너무 좋아. 음 그래 보라님 고마워요. 아또 보라님도 너무 좋다는 걸또 저렇게 길게 표현해 주시는 거 너무 고마워요 와 두부는 보통 두부절음이 여러분 이렇게 맛있지, 맛있게 되기가 쉽지 않거든 나도 또무절음을 잘하긴 하는데 약간 심심하면서 맛있어 심심하면서 간이 딱 배웠어 싸지도 않고 요거 빼고 다 먹어봤네요 요거먹 같아요 밥이 다 어디 갔니? 한 거지 그랬잖아 밥도둑이다 여러분 장조좀더 맛있고 다 맛있어 이집 김치 맛있어. 이모가 주 떡밥 인거 김치는 음. 그날 그날. 근데 그거 받아갖고 익혀가지고 김치찌개 끓여 먹어도 맛있고 김볶밥 해 먹어도 맛있어요. 매워근데 김치가. 아 하나 남을수있겠어요 남는 <웃음> 거 같은데 우리. 어떤반찬이맛있어하나 같이 요조부조림조부조림아는 두부 두부 음 당조림. 두부조림이 해놓고 나중 시간 지나면 두부 약간 마르잖아요 여러분. 그게 없아 <웃음> 이거 히트다 <웃음> 불고기? 불고기 같은 느낌? 간장? 먹어도 돼 이거 먹어요 한번더 넣으면 한번더 넣는 거더 주시거든요 어? 다행안 다행. 먹어 난안 먹어 집안 훑됐는데밥더 먹으면 음. 사람들 욕해요그개더 먹으면 너무 배부러 그냥 먹고는 안 견뎌요. 그. 저 시반으로 집안 홀빵 어떻게 잘 쳐먹으니까 또 살찌고 또 집안 홀빵 이렇게 같은 약이 러면서막막 그래서 어떻게 쓰여서 다한 그릇만 먹을 거예 이쯤 되면 지읍 팔라고 <웃음> 먹는 거지 뭐어보 있잖아. 욕하지 마 먹는 거 같아요 여러분. 1 0제일 서러운 게 먹는 거가지고 뭐라 그러는거알니지이일먹어 거지. 안에먹니안먹어거먹어거먹어먹 물 필요 없어요. 배 <목소리도> 터질 하... <목소리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먹으면 든든한 거에죠 여러분. 배도 쉽게 안 꺼져요. 우리 어뜨뜨야. 으뜨뜨띠, 으뜨뜨띠에... 뭐가 그렇게 궁금한 건데 으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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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씨발 세끼야 족같은 씨0알연 꺼져, 족같은 빈신년아 이... 음, 아까부터 저지로 하고 있었어요. 이번아 해볼래. 족갓 씨발 새끼야개새끼야 씨발년아 씨발, 숟가락으로 다깨부려러요1끼가1뭐 눈에 때면조심 돼. 음. 아, 괜찮아까부 아까부터 1 0알 진짜. 아까부터 같이 치고. 미 진짜. 아까이터1 0알 어디가 요 <웃음> 배가 너무 아파 요 간다 말요나왜 먹고 나면 이렇게 싸지 바로 <웃음> 아, 배 아파 검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아 근데 든든하겠다 오늘 아씨 포커싱 또 나갔어 눈에 15초 정도 마주치를 했거든. 어. 맞지? 어, 맞네. 아, 사람 맞잖아. 아, 배불러. 아, 파김치도 맛있는데 그 뭐고 뭐? 아이씨 <웃음> 맛있지? <웃음> 됐지? 움직여도 되는거 맛지 이번에 쉴때 레이저 인모드랑 이거저거 하려는데 홍... 홍조가 너무 심해갖고 이번에 못했어. 그래서 홍 이거 진정 좀 시키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는 내가 본가 갔다 와야 되거든 그래서 아마 다담도 좀 쑤시지 않을까? 아닌데 항상 하는 화장인데? 안 먹었어 볼불러 저 본가 가면 근데 잘안 돌아다녀요 저녁에 잠깐 친구들 만날 때또 요즘에는 내가 가는 밥집만 갔다가, 아이씨. <웃음> 먹는 걸로 눈치 안 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음! 음! 마지막 도라지 너무 상큼하다. 봉사는 뭐야 가면 거의 이제 내가 가는 집만 가 친구들하고 그 우리 집 앞에 그 조개구이집 있거든 고마워 캐리 불렀어 마. 그래서 거기서 조개구이 소주 한잔 하고 거의 그냥 집에 들어가 그냥 집에만 있어 집에만 립밤 아 너무 잘 먹었다 집밥 생각날 때가 딱 됐는데 내가 집에 갔다 온지두 달이 넘었거든 내일 네,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잡아라 겨털같은 나오는 겨털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안 돼요? 잡으라고 자석 네일인데 그라데이션으로 어, 지금 너무 이뻐. 어머, 어쩜 저렇게 이쁘니? <웃음> 어, 얜 연장했어요. 이이 뭐, 뻑이 뭐, 아니고 산에 표현한 수업이 있는데, 얜 연장했고요. 본간은 경기도 성남이고요. 제가 말한 성남 곱창집 이름은, 예전에는 금강 곱창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성남 곱창으로 이름이 다 통일이 됐더라고. 거기랑 그 태평동 그 한잔 사거리 그쪽에 보면은 곱창집 많잖아. 원조 곱창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많이 다니죠. 또 집에서 슬슬 걸어가면 5분 거리라서 쓰레파 질질 끌고 가끔 갑니다. <웃음>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는 게 많아. 태평동은 토마토가 유명한 거 아닌가요? 토마토가 뭐야? 토마토가 뭐예요? 곱창집? 토마토가 뭐야? 성남에 불륜 커플 많다들었는데 맞나요? 제가 불륜을 저지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언니 이모자를 저희 남편 병원하여 공짜로 해드릴게요 어, 저는 내돈내선 좋아요 내돈내선 좋아요 내돈내고 잘못돼야 따질 수가 있지 공짜로 받았다가 어우 잘못되면 어떻게 따지지도 못하고 울어야지 뭐 <웃음> 아, 야채 토마토? 아, 태평동에 토마토가 유명해요? 몰라 마드모아젤리 제바 2초동안 나른눈 마주치자 시작 <웃음> 남자친구 없고요제 최근 연애는 벌써 3년 됐어요 만3년 됐네요 국방 아니고요 저희 해운대 오시면 황금마차라는 포장마차가 있어요 실내 포차인데 거기 이모님이 음식을 진짜 잘하시거든 근데 또 우리 언니를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그 언니 이모님이 반찬을 해서 오늘 보내주셨어 그거 먹었어요 여기 와서 헤어졌죠 여기 와서 그때 안 좋게 헤어졌잖아 근데 컴퓨터 사기치고 씹새끼 개새끼 씨발놈새끼 <웃음> 어! 나 여러분 엊그저께 사주 봤잖아 사주 사주를 봤는데 난 내가 금사 준 거는 알고 있었거든 예전 이제 그 사주를 몇번 보러 가고 겸을 보러 갔구나 그러면 사주 자체가 금사주래 근데 물이 없대 내가 내 사주에 물이 없어가지고 약간 물이 검정색이라더만 사주로 따지면 그래서 속옷은 웬만하면 검정색을 많이 입으라더라고 또 따지고 보면 내가 검정색 속옷밖에 없어 뭐라고? 아무튼 근데 어, 지금어 운세가 좋다더라고요 57세까지는 탄탄대로고 2022년부터 작년부터 향후 4년간은 지천에 돈이 널려 있으니까 주서 담기만 하면 된다 그러고 헉 어떡하면 좋아 아 어떡하면 좋니 그리고 또 연애운이 있대요 결혼운이 껴 있대요 올해 여러분 결혼운이 껴 있어 가지고 근데 그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른대 올해나가나봐 여러분 잘 지내고 있어 언니 먼저 갈게 어디를? 어? 시집이든 장가든 둘 중에 하나 간다던데 올해 누가 그래요? 사주 본것같잖아 어디서요? 이 앞에서 언제? <웃음> 끝날 이제 바람개일까 병원 갔다가 어. 할거 없어서 친구랑 어딘데? 무슨 뭐숨 내림 받았다고 이렇게 막 했는데 거길 들어갔더니 와, 사주가 좋다고 너 보고? 올해, 어, 결혼 운이 있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대. <웃음> 용한 곳 아니에요, 그럼? <웃음> 정말 용한 곳이지. 언니. 네? 들어오는 순간 알겠어요. 아우, 잘 몰라요. 저는 밖에 다니면 그냥 여자인지 알아요, 언니. 어왜 그래요, 진짜. 어머, 힘을 주는 추자층 신경한 감사합니다. 어, 여기에. 해수 시절 틀줄 알아요. 모르겠어요. 해수가 트는 거예 내가 올라가면 아... 이렇게. 근데 또 시켜 봐야 되니까 음... 템버린, 템버린, 공주, 아광, 템, 템, 아 템버린, 아쿠아. 음. 공주, 응. 오, 오인주, 알, 티 아이, 디어다이스, 아페이 오케이. 준비하고요. 어 여기, 음... 여기 누구 갈까 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웃음> 가벼운 쉬는 날이죠. 네, 가볍죠, 쉬어요. 네, 잠깐만, 내가 네. 오늘 출근을 뭐, 어, 요즘, 요즘에 내가 핸드폰, 핸드폰을 방치해 둬가지고 잠시만요 13. 1 2중에요 12. 1 12, 2랑 마찬가지네요. 그죠? 여기 해너 시너지. 모르겠요난 당연히 여자라가 어요 모르겠어. l l You tell. You tell. 요유 u t 라 그래요 유자 tell. y 요즘 tell. You tell. You tell. You t e l 빠